그때 이등박문은 풍수지리에 능한 지관 한 명을 동행했어 그가 바로 훗날 1719 부대의 사단장이 된하야시 아추오였어 그들이 처음 서울에 입성한 날이등박문은 당장 천왕에게 편지를 썼다 어, 바로 삼각산 때문에 어, 주산인 북한산과 서쪽의 인왕산 그리고 동산인 남산을 갖춘 완벽한 지세임으로 침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완벽한 지세는 또 뭐야? 어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엔 우주의 전기를 빨아들이는 딱세 개의 문이 있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로마의 바티칸, 그리고 한반도의 서울. 이세 곳은 앞으로 세계를 통치하려는 자들에겐 음, 꼭 획득해야 돼. 후에 혼자 남은 하야시는 1719에 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로웠고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진다. 카피캣과 캔버스 그리고 덕키 이들의 희생을 끝으로 더 이상 하야시나 초를 쫓는 사인방이 탄생되지 않기를 소원한다.